기억 속에 잊혀진 이야기들 2011년 엿 새로운 전설이 시작된다 7월 7일 캐논 슈터 기묘한 운명의 파도에 휩쓸린 자 심장을 울리는 전율의 포격 7월 21일 메세데스 왕의 귀한 저주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엘프의 영웅 8월 4일 데몬 슬레이어! 어둠 속에서 눈을 뜬자폭수의 칼날을 감춘 레지스탕스의 새로운 힘 메이플스토리 레전드 전설의 시작은 지금부터다